게아. 게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키치키치키 게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캠핑이에요. 캠핑. 매우 기대돼요. 너에게 너와 너의 친구들에게 캠핑의 느낌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게임이야. 산속 깊이 여행을 갈 거야. 그리고 살아남아야 돼. 자 숲속의 게임을 즐기, 즐겁게 즐길 바래. 모여서 캠파이어도 하고 그러나 보다. 자 상점에서는 메디캣, 플래시, 플래시 라이스, 트모어 스몰 이거 쿠킹 거 알죠 스몰 이게 머시멜로랑 초콜렛이랑 쿠키랑 이렇게 해서 먹는거 우산 그 럭키코인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사게 될지 안 사게 될지 모르겠네 자 일단 가볼까 오우 웨이컴 투 캠핑 By Samson 16오 사람이 꽤 많네 리더보드 엑소 오 294? 이게 무슨 넘버지? 윈 넘버네? 이거를 294번이나 이겼다고? 오 이게 재밌나보네 어 안녕 넌 눈이 참 이쁘구나 아하하하 이거 볼까 인포? 원래 오리지널 게임이 있었는데 다시 만든거래요 재밌으면 게임 좋아 <웃음> 만들 어? 어너나 깜짝 놀랐는데 너떠 있는 줄 알았잖아 자 클릭 히어 투 플레이 호텔 어 호텔도 있어요 여기 안에 클릭 히어 투 플레이 캠핑 2. 우리는 지금 캠핑 1에와 있어요 음 좋은데? 여기 샵이에요 아까 밖에서 본거 있죠? 스몰 먹지 않으면 캠핑을 간게 아니지 맛있겠다 아,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달달한게 땡긴가본데 지금 프레쉬 라 l i 이 h t Fresh light, fresh l i g 우산 Fresh light, fresh light. Fresh light, fresh light. Fresh light, 를 r e s h light. Fresh l i 요 h t fresh light. Fresh light, fresh light. f 요 e s h l i g h 이건 다쳤을 때 힐링 해주는 거겠죠? 여기 친구들 꽤 많구요 이 사람들은 왜 게임 만하고 여기 있는 거지? 안녕 어 세바 안녕 어자 어떤 걸 타볼까? 사람 많아 타보자 저까거 오케이 어! 어! 나도 데리 가! 고쳤어! 나도 데리 가! 에휴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우와. 오 안개 속으로 빠졌어요 백기 우리 애온걸 환영해. 어떤 스몰헤드 가졌구나. 자, 수비야. 원더풀 레스트라고 숲에서 뭔가 유용한 아이템을 찾으세요. 아, 어, 뭔가 유용한 아이템을 찾으래. 어, 앉지마봐. 이거 뭐야? 빽빽. 빽빽 못가져뭐 없어. 뭐야? 난 못나가? 어. 아연료에나가는거야 뭐가 아이템을 찾으라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할수 있는게 없어 저기 보면 레이크 호수구 캠프가 있고 케이브 동굴도 있네 어 뭐가 많아요 음. 근데 뭐 필요한걸 챙기려고 하는데 필요한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 이거 뭐 샌드위치? 샌드위치 좀사봐 아.. 안되네 뭘 아무것도 잡힐 수가 없는데? 나이 백팩을 메고 싶은데 야, 저기 친구가 있는데 가보자 너 여기 왜 숨어있어? 아 이거 뭐 뭐주셨어 지금 봤어 내가 너너뭐주셨어 뭐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캠핑트린 건너? 5인 가족이 캠핑장을 갔는데 실종되었다고 한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4명의 가족이 캠핑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은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다. 책 논란이 살인자로 잡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웬일이야? 사람이 죽었다고? 다섯 명의 가족이 갔는데 사람이 다 죽었다고? 밤이 오고 있어. 어, 뭐지 이거? 이거 무서운 거야? 어? 저기 뭐 있는데? 어? 못 잡았어! 하... 씨... 아무것도 결국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Tell s t o r i e s 고 잠깐만 나 이거... 어? 내가 잡아야지. 못 잡지 난? 아, 어, 잡았다! 어 나는 저 아까 거기 가고 싶은데 못가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누군가 날 막고 있어 아 이런 불길한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뛰어 런어 뭐야 얘 뭐야 야 뭐야 뭐야 또 뛰어 뛰어 뛰어 런런런왜 아무도 도망 가 나만 도망가? 아, 아까 거기잖아. 그래서 뭘 찾았었다고 그전에. 어, 프레시 찾았어, 프레시. 헤. 아까 그런가? 그러네. 가족이 다 죽었다고. 아, 시민들 레인. 우리 가야 돼, 캠프 가이드 캠프. 케이브, 케이브, 케이브, 케이브. 나 죽고 싶지 않아. 아, 비를 만든다고 이렇게 아픈 게 어딨어? 케이브 어딨니? 안돼, 죽고 싶지 않아. 케이브다. 오! 오,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이 게임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지, 나 혼자 있어. 어 마이 끝내 무섭잖아 이거.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구 어 누구 뭐 어떡하라고. 무슨 소리야? 어 방금 누가 죽인 소리 났는데? 아 무서워. 무서워. Sun is rising. 해가 뜨고 있어? 오. 많은 친구들이 사라졌어 오히려 텐트가 부서졌네 텐트가 사라졌어 사람이 많아서 오. 텐트 하나에 다못 자니까 너는 오늘은 동굴에 가서 쉬어야 돼 오늘은 케이블로 가야 돼, 저기 누구지? 헤이 가이즈, 너네 누구야? 네 사냥꾼인가봐 안녕 나는 이 공원 지킴이 다니엘이야 여기 캠핑장에 곰이 자꾸 나타나서 사슴들을 죽이는 것 같아 문제가 좀 심각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여기 보이는 곰 덫을 어. 여기저기 설치할 예정이거든 저기 산장 근처에만 있으면 너희들은 다 안전할 거야 하지만 조심해 어... 이거 우리 주는 거야? 얘쿨러 너 카메라 앞에 딱 있으면 어떡해? 안못 아, 잡네 여기서 너무 시간 끌면 안돼 케이브 쪽으로 가야돼 케이브 쪽 오늘 밤은 케이브에서 자야된다고 그랬어 어 망치다 못 잡아 이거? 안에 망치 있단 말이야 이거 봐봐 야 비켜봐 쿨러 쿨러 안보여 여기잖아 망치 이걸 어떻게 잡지? 아무래도 안될것안되는것같아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그래도 얼추 저쪽 케이브쪽에 가있자 어 이런 데가 있었어? 어 여기 있네 어 여기 우물이 있네? 어 아무도 없어? 어? 우리 케이브 왔네? 어? 밤이 오고있어 우리 다케이블 들어가자 케이블 들어가자 아씨 뭐야 이거 내가 생겼던 게임이 아닌데? 무슨 비가 맨날 와오 하늘 봐 비가 이상하게 길쭉한 비가 오고 있어 아 맞다 샌드위치가 들어있는 피크닉 박스를 산장 옆에 두고 왔어 그래 피크닉 바스켓이 있는데 어그여자 어디갔어 완자히 나갔나보네 사라졌어 누군가는 그 피크닉 박스를 가지러 가야 될것 같은데 피크닉 바스켓 얘랑 나둘남왔는데 같이 갈까? 야 같이 가 이거 후레쉬도 없으면서 난 여기 있어야 돼! 난 여기 있어야 돼! 비.. 비.. 비.. 비 맞으면 안 돼! 거기 죽겠어 나 이러다! 어휴.. 어.. 이거 뭐야.. 나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뭘 하기에는? 어쩌지?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건 오직 기다리는 것 뿐인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잖아.. 이리 어쩌지? 아 참.. 다른 거할수 있는 게 없어 나가면 죽고 그 친구도 사라졌어 오로지 나 혼자 남았어 <웃음> 같이 온 친구들이 트럭을 같이 타고 왔던 친구들이 다 죽었어 어쩌지? 비는 오는데 난비 맞으면 바로 죽는단 말이야 나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난 댓글 좀 남겨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난 나가면 죽어 금방 아 이거 그냥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이? 어, 비가 오는데도 참 별은 잘 보이네 이거 봐 지금 우리가 보아하니까 <웃음> 내가 죽지 않으면 게임이 안 끝날 것 같은데? 누군가는 지금 피크닉 바스켓을 가지고 가야 돼 <웃음> 그럼 지금 나가면 죽는 건데 죽으란 얘기잖아. 아이 참. 아이 참. 아이 참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나가자. 흐. 안 돼. 으어! 친구들이 없으니까 다시 방법이 없을까? 이거 먹자 좀. 응. 하이. 우. 도망가. 우 무서워. 씨. 케이브 케이브 케이브. 왜 안따라오지? 저.. 다 어디갔어? 아무것도 없어 오! 랜턴저랜턴주셨구나 기기 디디 더 디제이 어우 디제이야? 안녕 기기 아니 네 얼굴 참 맘에 드는데? 난 코인이 있다고. 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여기? 오! 오! 오,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여기 이렇게? 오! 됐어 됐어 됐다 어. 모자가 걸리는 것 같은데 벽에. 넌 어떻게 거기 위에 올라왔니 어. 됐어 이거 봐 모자로 모자로 있는거죠 아저저저 모자. 어, 장난 아니다. 진짜 멋있다. 안경 와 모자. 이해요. Yeah. 아, 졸려. 아, 진짜 졸려. 아, 아. 누가 갈 거야? 친구들. 너네? 안가? 너는 안가? 야넌 놀고만 있을거고 알았어 그럼 내가 우사수 갔다 올게 기다려 가이스 친구들 죽지 말자 아프지 말고 오 잡으려고 했어 아우 깜짝아 아니, 땅바닥에만 땅바닥에 있는 것만 보면 주술려으 그래 그지근성 그지근성 여기 왔어 어셈블 어, 팀 t o return the picnic basket 왔어 내가 왔다고 완전 다 망가졌어 씨 막혔고 근데 이거 못 들잖아 들수 있어 못 들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 케이브 어 왜? 나 왜? 왜또 일로 왔어? 아우! 아우!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진짜! 어? 봤어? 어? 뭐야, 쟤? 어. 나 진짜 농담하라고. 아, 닭살 씨.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으면... 또 아픈 거 아니야? 나안 먹기 싫은데? 어, 먹으면 또 아픈 거 아니냐고. 믿을 수가 없잖아. 나안 먹었어. 나안 먹었다고. 이거 봐, 나안 먹었어. 이 아파. 아, 좀전 죽었어. 야 샌드위치 잘못된 거 먹으면 아프고 많은 거 아니야 죽어야 돼어 친구 우린 쌍둥이였나 봐 왓? <웃음> t <What>? 입구가 막혔어 <웃음> 갑자기 새 길을 찾으라고 여기서 잠깐 뭐야? 나뭇잎이 들어와? 자, 밀어보자! 밀어봐, 새로 나갈 길 찾아봐! 어, 여기 뭐... 어,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오오! 오오오 오. 이게 뭘 알고 가는 거야? 아 나, 오내 에너지! 오! 오, 깜짝아, 씨! 뭐 어떻게 해야 너뭐 알고 있는 것 같아? 곰이 있다고? 근데 누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거니? 지금? 오 오이 오이 오고미이오고 오이 다이 오이 다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 완전 엉망이야, 이 캠프 이거 <웃음> 이 캠프 완전 엉망이야 그러니까 밤에만 공격하는 것 같아 우리를 아 오늘 밤을 잘 버텨야 되는데 엉망인데 이거 완전히 에헤 에헤즈풀트 에헤즈풀트 에헤즈풀트 난 너만 따라가겠어 오, 이 사이드워브 이렇게.. 오 뭐야 로보트 춤추출하는구나 오~~ 오예 뿌! 뿌! 뿌! 뿌! 뿌! 에지풀트가 납치됐어 장난쳐 지금? 장난쳐 얘 없어지면 어쩌라고 나보러 에지알둘 찾아서 구해야돼 돌아버리겠다 진짜 이거 어이 뭐야 팔자국 있어 아무래도 나, 날 낚으려고 이러는 것 같아 여기 찝혔어 근데 여기서 사라졌어 아 어, 여기서 찝혔는데 다리를 하나 놓고서 이거 에즈 o 트 다리는 른 아니겠지? 아...여기서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 저있다 어! 너왜 묶여있어? 내가 풀어줄게! 오케이! 에즈퓨트! 에즈풀츠에즈풀츠나 잘했지? 어, 레이니 레이니 레이니 레이니 레이니 레이니, 얘 들어가고 싶어! 아면 동굴로 가야 돼, 동굴 동굴 동굴 동굴 야, 얘 죽었어 나 혼자 살았어 동굴 갈수 있을까? 여기 못 들어가니? 동굴 동굴 동굴 동굴 동굴 동굴, 동굴 제발 제발 제발 제아 살아 살아 살아 살아 제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동굴이 안 보여! 언제부터 동굴이 이렇게 멀리 있었어! 아... 어. I'm still alive.어야지. 아, 오, 하룻밤만 버티면 돼. 하룻밤만.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튀어 나갈 거야 나. 들어오면. 오우씨 무서워. 하룻밤만 버티면 돼. 날 아직 살아있다라고 써있어. 오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내지 마, 소리 내지 마. 발 소리 내지 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비와 비와 비와. 우산 쓰고 있어. 문 열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 여기. 어깨 움직이지 마. 어, 무슨 소리 난다. 무서워 씨. 어깨 움직이지마 어깨 움직이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 조용해졌어 무섭고 어두운 기운이 숲을 덮고 있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이어 그라운드 어디 가야 돼? 아까 거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 갔어? 높은 데 있었잖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올라가, 안 돼. 올라가 뭐야? 뭐야? 뭐야? 어, 고쳐, 고쳐, 고쳐, 고쳐. 릴로링이뭐 이렇게 오래 걸려. 저차 오르면 안돼.. 이거 뭐야? 뭐가 차오르거야 도대체? 이 와중에 하늘은 이쁘고 어우씨.. 우어우씨우어우씨 죽은 거야? 어... 아 여러분 나난 여기까지. 아 <웃음> 어, 닭살 보여주고 싶어. 아 내가 엔딩을 못본건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다시 도전해 볼게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비디오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웃음> 요즘 로블, 로블록스 계속 하고 있는데 로블록스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블록스 꾸준히 할 거거든요 로블록스 좋아하신다면 구독도, 구독도 해주세요 로블록스 비디오를 꾸준히 볼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캠핑 시리즈를 꾸,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류의 비디오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이런 종류의 비디오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안녕? 카리콘? <웃음>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체크체크기야! 야! 너 막지마. 빠이! 체크체크체크기야!